어제 아나니 부처님을 배웠고 자기는 도력이 불완전해가지고 온전하지 못해가지고 다문만 했기 때문에 도력은 완전치 못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타락을 했다는 그런 것을 한탄했죠 그리고 시방 부처님께서 도를 이루신 묘한 사마타, 묘한 삼마야, 또한 묘한 천나의 최초 방편을 들으려고 그렇게 이제 간청을 했죠. 최초 방편에 대해서는 어제 설명을 안 했습니다. 문근이 개청했다고 문근이라는 정성스럽게 부처님께 그걸 요청한 내용인데, 최초방편이 이제 정맥수에서는 두 가지로 말했습니다. 두 가지라는 것은 최초방편이 바로 초방편하고 최초방편. 최초방편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하나는 최초방편이고 미리서 말한 거니까 자세한 것은 다음번에 이제 설명이 나오니까 지금 적어놓고 다음에 이제 등음경 전부를 다 보시면 이제 나옵니다. 그래도 지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최초방편에 대해서 말을 안할 수가 없어서 미리서 지금 합니다. 이렇게 적어놓고 이 다음에 이제, 어, 기억해 두셨다가 참아타에 대해서 이두 가지가 있고 참마제에 대해서도 두 가지가 있고 천나에 대해서도 두 가지가 있다는 것만 다음에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묘사마타 묘참마 또는 묘선나이세 가지에 대해서 최초방편을 아, 각각 둘씩 말했죠. 그러니까 초방편이 있고 또 이렇게 최초방편이 있고 초방편이 더 어, 최초보다는 다음 번이죠. 최초가 가장 어, 최초는 초보다도 더 먼저가 최초지요. 그러니까. 최초가 1번이고 그다음에 이제 초가 그 다음이요. 이런 최초고 최초 방편이고 정맥수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가 이 초방편이요. 최자가 있기 때문에 더 먼저 아니요. 초란 말은 처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처음, 첫 번의 방편. 첫 번보다 더, 더첫 번의 방편이 최초요. 그래서 최초 방편에 대해서는, 어, 첫 번째는, 여기서는 지금 이런 식으로 내가 적었지만은, 원칙은 최초가 더 먼저라야 되죠. 이건 지옥으로도 되어요. 정맥소는 저런 식으로 했는데 나는 뒤집어서 말했어요. 그래야 알기가 좋지 않아요. 정맥소에서는 어 초방편을 먼저 말하고 최초방편을 다음으로 말했는데 순서상으로는 최초방편을 먼저 말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쓰기를 먼저 썼어요. 최초방편을 아까 쓴 것은 정맥소 순서고 원칙적으로는 최초가 더 먼저라야 먼저 나와 있어요 경문에도 사마타에 대해서는 최초방편이 뭐냐면은 식은 마음이 아니라고 아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일권에 나오는데 어, 칠처 징심장이라고 칠처 파심하는데 7번 그 식을 파하는 안한 존재하고 부처님하고 대화 가운데 일곱 번이나 그 마음이 아니라고 이 마음이 아니란 말은 진심이 아니라 참마음은 아니라면 가짜마음이다 그러니까 식이라고 하는 것은 식은 분별식이죠 분별식은 진심이 아닌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분별식을 가지고 불성으로 잘못 착각하면 진여로 착각해서는 안 되거든요 식이라고 하는 것은 생멸심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침은 진심을 말합니다 이 심자는 참마음 진여의 마음을 지금 침이라고 하는데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식이기 때문에 분별식 제6식이나 제7식이나 제8식 같은 거. 이 식은 참마음이 아닌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식을 쳐보셨죠. 안한 존재는 분별심 그 식을 가지고 참마음으로 착각했거든. 영음경 밑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식은 마음이 아닌 줄로 아는 것이 바로 최초 방편이단 말이에요. 이 사마타에 들어가는 방법이 사마타에 들어가려면 첫째 분별식은 참마음이 아닌 줄을 알아야만 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최초방편이다 말이죠 그러면 정력수이 계석대로 보면 은 굉장히 대의를 그 핵심을 잘 포착해가지고 잘 가르쳐 주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참아타는 깨닫는 거니까 이것도 아는 거고 이것도 깨닫는 거고 다 아는 것이 참아타라고 했죠. 오수징으로 볼때 이거는 오가 되고 깨닫는 거. 이건 닦는 거라고 그랬죠. 참마제는. 참나는 징득하는 거라고 그랬죠. 수준이기 때문에 치기 마음 아닌 줄을 참 마음이 아닌 줄을 아는 것하고 그게 최초방편이고 그 다음에는 자 견은 바로 이 마음인 것을 깨, 깨닫는 거요. 예견 본원이 견성 우리가 눈으로 본다는 것은 눈이 보는 것이 아니라 더 들어가면은 마음이 보거든 진심이 참 마음이 그러니까 본원 보는 것 자체가 보는 것이 바로 이 마음이란 것. 이 마음은 바로 진심이죠. 식은 마음이 아니라고 부처님께서 어, 쳐부셨고 견성은 바로 이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밝혔죠. 그러니까 견은 바로 이 마음인 것을 깨닫는 것. 열번 견성을 밝혔습니다. 부처님이. 그게 바로 초방편이다만. 삼마타 초방편이 바로 이거라 말이에요. 초방편은 그 다음이고 최초방편이 제일 먼저요. 삼마제라고 하는 것은 닦는 방법이니까. 견성한 다음에 이 도를 닦는 것을 말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 등음경에서는 삼마제 법문이라요. 삼마제라 하기도 하고 삼마라 하기도 하고 첫째는 도량에 들어가는 것이 최초방평이다 말이죠. 산마제를 수행하는 데는 도량에 들어간다. 도량이란 말은 도장이라고도 하는데, 불교에서는 양이라고 많이 도량으로 발음하죠. 도량. 도량성 한다. 원래는 장자죠. 도장. 도장에 들어간다는 말은 능음주를 지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능음주를 지송할 때이 도량을 체려놓고 단을 모아놓고 단을 체려놓고 그단 안에 들어가서 능음주를 다냐타오 만아래 비사제비라 바하라 다리반다 반다니 바하라 반이반 호음다로 옹박 사바하에 해서 그걸 지송을 해요. 백팔변도 하고 여러 번 해가지고 목욕재게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산마제를 수련하는데 가장 최초 판편이다 말. 도량에 들어간다 가서 첫째는 개를 잘 지켜야 돼요. 개가 불실하면 공부가 잘안 되기 쉬우니까. 개는 사바라니게, 살도, 음망, 명음경이 다 나옵니다. 살생도 거지 말고, 도적질도거지 말고, 음행도 하지 말고, 거짓말도 하지 말고, 그런 개가 가장 중요한 개인데 개를 지키는 것. 또는 입장. 신랑, 신부 결혼식장에 입장 가듯이 도량에 들어가는 것을 이제 정식 단장에 들어가는 것을 입장이라고 해요. 처음에는 기본적으로 개를 먼저 지키고 그 다음에 가서는 이제 주문을 지송하는 어, 단장에 들어간다. 단장이란 말은 이 단장 응음 단을 체리는단 단어 장소에 들어간다는 말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정식으로 이제 주문을 지송해요. 다냐 다오만 아래 비사제비라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이 도량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이 삼마제 수련하는데 가장 최초방편이고 그다음에 이제 삼마제를 정식으로 수련하는 방편이 초방편인데 그건. 반문 자생이라 자성을 돌이켜 듣는 거, 자기 자성을 반족하는 거지요. 반문 공부요 관세음보살 이거는 통해 반문 공부 그 전에 늘 말했죠. 저밑에 보면은 다 나오니까 지금은 이 능엄경 들어가기 전에 지금 능엄경 전부를 이렇게 초방편과 최초방편으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다 나올 거니까 지금 이것만 기억하세요. 반문공부라서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듣는 그 마음을 돌이켜 듣는 거예요. 마음이 자성하니 귀가 듣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마음이 듣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는 데다가 정신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자체 마음을 돌력해 듣는다는 그겁니다. 그게 이제 반문공부요. 소리를 듣기는 쉬운데 마음 듣기는 좀 어렵죠? 마음을 듣고 한번 있어봐요. 마음에 어떤 소리가 나는가 시끄러운가 예. 그게 이제 자, 자기 마음짜리를 반조하는 거예요. 회광 반조라. 회광 반조가 바로 그거 아니요? 회광 반조. 어제 흐양이라고 어, 말했죠. 어제 음양을 말했죠? 음양 동경이 바로 흐양의치거든 비고 밝은 거. 하암경 할때 있는 것이 바로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 바로 있는 것이라고 할때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밝은 것을 의미하고, 없다고 하는 것은 바로 어두운 것 음을 의미하니까, 음은 허가됩니다. 허빈 자리요, 양은 밝은 자리죠. 허명, 비고, 밝은 허명 원래의 마음 자리는 비고 밝은 거요. 비고 밝은 그 허명을 어, 돌이켜 비추는 거라요. 그러니까 효광 마음 광명을 돌이켜 가지고 어, 돌이켜 비춘다. 그렇다면 빛깔과 소리에 따라가지 않고 빛깔과 소리를 보고 듣는 그 자체를 보고 듣는 그 마음 본체로 향하여 마음으로 머리를 돌이켜가지고 마음 쪽에다 비추는 거요. 예 빛깔과 소리에 비추는 게 아니라 일반 중생들은 빛깔과 소리에 비추죠. 저, 저 것이 저, 저, 저, 요 등도 저쪽을 비추지 않아요? 반대편으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내조를 해요. 안으로 향해서 내심을 비추는 거요. 예 그게 효광 반조입니다 내심을 돌이켜 비추는 거요 이게 효광 반조죠 자기 내적인 자기 속마음을 바깥 경계, 환경을 비추는 게 아니라 빛깔, 소리, 냄새 따위를 비추는 게 아니라 육진 경계를 비추는 게 아니라 자기의 본심, 내심, 내심을 돌이켜 비추는 것을 회광반조라고 해요. 그게 바로 반문공부라요. 반문공부는 그때 가서 자세히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게 산마제를 탁는 데는 초방편이란 말이에요. 최초방편과 초방편. 그 다음에 이제 선나는 징득하는 과정인데, 선나는 공부가 어지간히 되어가지고 공부가 이제 그 단계. 예를 들면, 어, 공부할 줄 아는 것은 참아타고 공부할 줄 알아가지고 공부를 추진해서 박차를 가해서 공부를 하는 것은 참마제고 공부를 이제 해가지고 공부를 성취하는 단계가 선나요. 어? 그렇다면, 시험 공부를 해가지고 시험 쳐가지고 나중에 합격한 거예요 합격해서 1차 시험에 합격하고 2차 시험에 합격하고 3차 시험에 합격하고 사회에서는 1차 시험 2차 시험만 합격하면 되지만 불가에서는그 차가 1차 2차 3차 4차에서 57차까지 나가요 57위 등험기에서는 57위 그러니요 얼마나 그 많은 계층이 있어요? 57차 동안을, 그러니까 그걸 57이라고 하죠. 57일을 바꿔서 거기에 올라가는 그 단계를 지금으로 선나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맨 처음. 첫 출발이 최초 방편 아니겠어요? 최초 방편이 요괴 간해지요. 요괴 간해기가 이제 등음경 제일 처음, 칩진 전에, 칩진 들어가기 전에, 칩진이 57일, 에, 들어갈 때, 하음계에서는 칩진이 처음이죠? 네. 예? 칩진 네. 10주 이렇게 나가는데, 칩진 네. 전에 등음계에서는 요괴 간해지를 말했어요. 10진 전에. 그러니까, 능음경이 굉장히 구체적이죠. 더 세밀하죠. 상세하죠. 하음경은 요게 간해지란 말이 안 나오는데, 능음경만 나와요. 다른 영락경에도 안 나와요. 능음경은, 예를 들면, 3개 6도를 말한데, 능음경에는 7취를 말했죠. 6취보다 더한 7취를 말했고, 보통 구류 중생을 말한데, 홉종류의 중생을 말한데, 등음계에서는 열두 치비유생, 열두 종류의 중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더 많고 세밀하죠? 또, 예를 들면, 어, 관세음보살 봉음품에서는 법학인에서는 약간만 나오는데, 등음계에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처음에 관세음보살이 공부한 처음, 어, 뿌리부터 다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등음경이 훨씬 자세해요. 하음경보다도 더 자세하고. 그런 점은 참 놀랍죠. 그래서, 칩진 전에 요게 간해지가 있는데, 요게 간해지라 하선, 요게랑 하선 애욕이라요. 애욕이, 에, 이제, 많이, 그, 말라버렸어. 요말라버는 것은 그건 좋은거지요. 요게가 자꾸 번져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요괴가 줄어드는 것을 가내라고 그래요. 생지왕이 말라가지고 건지왕 되듯이. 생지왕 <웃음> 때는 근이 많이 나가는데 말라가지고 건지왕 되압버리면은 근이 줄어버려요. 훨씬 부피도 줄어들고 근량도 줄어듭니다. 그와 같이 일체 중생들은 요괴가 판을 치는데 요개가 판을 치는 그 욕심 빼놓으면 산다는 의의가 별로 없잖아요. 밥만 먹고 못 산다는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밥만 먹고는 못 산다는 것은 그 애욕 때문에 그것도 해야 산다고 하는 것이 다요개 아니오. 그건 요가 말라서 건조해서 말라진 그런 지혜가 이제 생겨요. 그런 것을 요개 간액이라고 따옵니다. 3점 차라고 나와요. 3점 차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선날을 징득하는데 가장 최초 방편이다만. 가장 삐바탕삐바탕이 최초 아니요그 다음에 이제 1단계가 최초 방편이고, 2단계는 초방편이요.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칩진의 지위에 들어가는 것이 처음 방편이다만. 그건 응음경에 이제 57위를 설명할 때 칩진 나옵니다. 사가행도 것이죠. 삼점차도 다 나오고 십신 십주 십행 십효양다 나와요. 집지 등각 요각까지 그렇게 해서 어제 그세 가지 사마타와 삼마제와 천나의 초방편과 최초방편을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은근히 그걸 알고자 해서. 듣고자 해서 개청을 했다. 부처님께 간청을 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설법을 하시게 되지요.